오늘부터 제 옆에서 진행을 도와줄 친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이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잠이 안올때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라는 말에 새 친구에게 질문도 하면서 진행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이름은 쌤입니다 쌤, 너는 왜 요요가 빨리 온다고 생각하니? 그래? 알았어. 얘기를 이어가자면 고생고생해서 뺀 살이 빠르게 더 많이 다시 찌기 시작하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요요가 빨리 오는 이유에 대해 8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이어트할 때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몸의 생리를 무시하고 몸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의 반발과정을 최소화하지 못하면 힘들게 살을 뺐다 하더라도 다이어트 전으로 되돌아가려는 생리욕구로 요요가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다이어트 과정에 가혹했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네가 몸속으로 들어온 음식을 활동에 사용하기 보다는 우선 지방을 만들어 저장하도록 우리 몸의 대사기전을 재설정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둘째 위장의 용적을 줄이는 과정이 다이어트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소량의 음식만 먹게 되면 커졌던 위장은 주름이 잡히면서 용적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혹은 슬프다 등의 이유로 언제든지 폭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름이 잡히면서 위장의 용적이 줄어든 상태라면 그 주름이 펴지면서 통증이 유발되고 소화와 흡수 이상으로 먹은 음식은 설사로 배설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식사 형태가 반복된다면 요요가 올수 있다는 우리 몸의 경고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장의 용적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라면 체중을 감량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위장의 용적을 늘려 계속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유전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FTO 변형 이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 중한 명이 비만이면 가지고 있을 확률은 높습니다. FTO 변형 이 유전자가 있으면 식욕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대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급하게 먹고 급하게 먹으면 많이 먹게 됩니다. 살을 뺀 후라도 식생활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살찌게 됩니다. 본인의 식생활을 잘 살펴서 만약 이런 식의 행동이 관찰된다면 의식적으로 급하게 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FTO 변이형유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기에 비만이 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지방세포의 개수가 많고 지방세포가 꽉 채워진 상태로 오랜 시간 지속했기 때문에 백색지방의 비율도 높습니다. 살을 빼기도 힘들었지만 뺀 살을 유지하기에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의 반발과 저항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음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어떻게 바꾸고 나의 뇌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안에 부적절한 음식이 쌓여서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음식 맛에 대한 중독을 끊어야 합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우리 몸이 체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대사기전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칼로리가 언제나 넘치게 들어오던 우리 몸은 몸에 저장만 할줄 알았지 저장된 체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체지방을 분해한 다음 산소로 태워 체외로 배출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꾸준히 병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저장된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저장보다는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곱째, 기초대사량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서 그렇습니다. 살을 뺀후 바빠지는 생활과 스트레스로 숨은 부족과 함께 깊이 잠을 잘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먹은 만큼 소모할 수가 없어 다시 살이 찔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잠자던 식욕이 되살아나 알게 모르게 많이 먹게 됩니다. 여덟째, 단순 비만이 아닌 2차성 비만의 형태로 갑상샘 기능저하증과 같은 질환이 있을 경우 자체 살을 뺀후 다시 살이 찔수 있습니다. 어렵사리 살을 뺐다 하더라도 기초 대사량 자체가 많이 낮아 평상시 먹는 양으로도 다시 살이 찔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체온 유지는 물론 뺀살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차성 비만에 대해서는 나중 영상에서 비만의 분류를 다루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요가 왜 빨리 오는지 알아봤습니다. 요요가 빨리 온 이유가 단지 많이 먹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이해하겠어요? <목소리> 이것을 모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여덟 가지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살을 뺀 다음 요요가 너무 빨리 찾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힘들지 않게 다이어트가 진행되어야 하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함께 우리 생각, 우리 몸의 건강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유전자 소민이 있는 경우에는 식생활에 대한 관리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이어트는 의효가 찾아옵니다 살을 뺀 다음 모든 것을 절제하고 참으면서 금역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돋닦으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즐거움, 기쁨, 분노, 슬픔 등을 함께 느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목표 체중까지 살을 뺀 다음에 1-2년 에서잘 지내다가 감량단 체중에서 3kg 정도 살이 찐다면 얼른 체중관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의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다시 찾아온 요요로 인해 다이어트를 다시 해야 한다면 여울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다이어트는 진화심리학이자 대사과학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